52. 방판한거 언제 받었어요한 15년 됐습니다. 15년. 관리는 네. 어떻게 하세요? 어, 병원 뭐 제조해 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피자. 피자. 음. 아 이거 맛있겠네. 오 어, 금지한데. 병철 잘안 먹죠? 음. 식후 30분 후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이혈당이 올라가는지 151 피자를 드시고 두개 드시고 콜라 드시고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151이 나왔습니다 151 떨어뜨려야 된다 빨리 떨어뜨리고 응.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수마셔야 빨리 드셔야지, 당아쇼. 당하수. 드시고 과연 150일이 음.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아를 드시고 30분 후에 또 1시간 후에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 피자라는 거는 알다시피 밀가루잖아요. 저 밀가루 잖아요 밀가루죠 밀가루 탄수화물이 분해 돼서 포도당으로 할때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아민 그다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 되잖아요 그게 또 간으로 가서 혈관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이 시간이 있어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많이 걸리죠 아. 그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대가 정점을 찍어요 아. 그래서 사실 밀가루는 이렇게 밥 종류나 이런 걸 보면 거의 1시간 반대가 정점이죠 이게 어. 아마 정점인 것 같습니다. 217. 예. 네. 800만의 당뇨 환자를 위해서 씩씩하게 네. 아, 찐... 드십시오. 네. 네. 기대, 기, 기대가 됩니다. 내려가긴, 네. 내려간다. 음. 응. 170. 170. 내려가고, 내려가고 네. 있네요, 지금. 네, 이제? 내려가요. 찍는데 음. 찍으니까. 일단 당화수를 먹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눈이 맑아지지? 눈이 맑아져요. 어.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액에 탁해있던 혈액들이 정상화된 거죠. 그러면 적혈구가 탁해져서 잘안 움직이다가 pH 4정도만 맞춰서 이 당화수를 먹으면 적혈구가 풀려요. 어. 그러니까 피가 쫙 흐르니까. 눈이 맑아져요. 어. 두 번째는 간이 좋아지거든요. 피를 우리가 정제하는 게 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어 내가 간 기능이 약해졌는데 이걸 몇달 먹으니까 좋아졌더라. 그래서 간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음. 피가 맑아지는 거죠. 피가 맑아지면 우리 혈액으로 모든 걸공급하잖아 영양, 3대 영양소도 보내고 산소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이 원활해지니까 첫 뭐가 좋아지냐. 우리 몸에 부종 같은 거아 부기나 부기나 부종들이 쪽쪽 잘 빠지는 거죠 야세 번째는 피곤하고 나름함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몸이 막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우리 달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다리에 알통도 배기고 신도 이게 이게 다 젖산분해거든요 그 젖산을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그게 근육통으로 남거나 우리가 농구들이 이렇게 그 농사를 짓게 되면 막 일을 하면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 아픈데 네, 네, 네. 아픈데가 많죠? 예, 네, 많은데 네. 많잖아요 그게 젖산이거든요그젖산을 음. 분해하는 힘이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음. 식물하고 물밖에 없어요 아 첨가물이 하나도 없다? 예, 네, 제로예요 첨가물 제로! 전 세계 최초로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야 최초네요? 네 세계 최초라고 봐야죠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들만의 기술이죠 아, 미온바이오의 기술로 첨가물이 없이 방부제 없는 순식물성 미네랄 워터가 탄생했다는 것 당하식 <웃음> 하수는 음양으로 면은 수니까 음에 해당되고 얘는 곡식으로 만들게 양으로 되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는 이물은 우리가 나노기법을 하다 보니까 분자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롤코리에 있는 비타민 종류가 분자구조가 많이 잘라져 있어서 비타민 B의 종류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서 그 비타민 B 종류를 이 제품에다가 우리가 넣은 거죠. 어. 비타민 B를 왜 집어넣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에너지 대사를 하려면 우리가 피부르산이라는 우리 회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개 있어야 포도당 하나가 생산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설치해서 피부르산의 어떤 회전을그 그 돌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이 포도당이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쓰는 거죠. 고티피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B 종류예요. 아, 비타민 B. B1, B2, B5, 6, 12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핵심적인 피부르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몇그램이죠30그입니다 먼저 요, 저, 커팅 라인을 해서 아. 이걸 뜯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되어있네, 지퍼. 지퍼, 예, 지퍼시고. 이 투명 라인에 네. 물 채우는 그 화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채워서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당화수를 붓고. 그리고 이제 지퍼를 딱 잠굽니다. 아하! 아주 편하게 되어있어요, 먹기. 예. 그래서 뭐 다른 그릇에 또 옮기 옮겨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어 미스터리처럼 보이네. 네,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어. 네. 아 이제, 이렇게 <웃음> 깔끔하게 지금 원시사라졌어요당 네. 강아지 한 끼를.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한끼 먹었어요. 이제. 아 이게 한 끼구나. 네. 뜨겁게 드시면 안 되고. 네. 네. 미지근하게 상온에 있는 물로 드시는 게 제일 그렇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지금 국물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타민 B 종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나 탄수화물에 비가 많이 부족해서 흰밥을 먹으니까 아 흰밥을 먹으니까 네네. 그래서 영양이 좀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강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강 제품이요 미강이 전체에 30%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 미강을 그냥 미강으로 쓰지 않고 조강이라고 호칭해요 조강 네 왜냐면 미강을 특수공법으로 조강화 시킨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소화 흡수를 좋기 위해서 네. 아주 미세하게 잘라낸 기법이죠 네네. 그래서 농약을 없는 미강을 칠철하기 위해서 참 멀리 파주까지 그냥 어... d m g 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철원에서 갖고 온 미강이죠 아그 미강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당화식이다? 네.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죠 아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요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우리가 세포 형성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만 번의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그건 세포를 빨리빨리 재생해 줘야 되는데 세포 재생할 때 가장 쓰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특히 당뇨 환자는 하체 근육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시켜 있는 필산하면서 아홉 장류가이 안에 있죠. 이거 어디서 구매를 하면 됩니까? 이거는 저쪽에서요. 아 여기 제 전화번호 <웃음> 010-816-1253으로 <웃음> 전화 주시면 이 당하식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한봉에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25개가 들어가 있고요. 왜 30개인데 왜 5개냐. 당하수하고 당하식을 먹다 보면 사실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일요일은 가족들하고 맛있는 외식하라고. 아, 그래서 5일치를 빼서 음. 25일치만 담봤습니다 <웃음>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한 달에 25개. 네 맞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네. 여러분들과 네.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